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1점 밑에 클릭하셔서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1점 옆에다가 글자를 적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1점 옆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1점 밑에 영어를 쭉 적어 주시고요 Maybe를 적으신 다음에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엔터를 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어를 다 쓰시고 나서 점을 찍으신 다음에 엔터를 두번 치시면 안됩니다. 엔터는 한 번만 치시고 한글을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문제지에서 줄이 바뀌었다고 해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글자를 계속 치시면 자동으로 글자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글자를 다 썼으면 블럭 설정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스타일을 해줍니다. 왼쪽 하단에 파란색 더하기 기호를 클릭해주시고 스타일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모양 클릭해주시고 왼쪽 여백을 15pt 주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아래 간격을 CPT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해 주시고요. 글자 모양을 누르겠습니다. 글꼴은 한글은 궁서, 영문은 굴림이기 때문에 언어에서 먼저 한글을 선택하시고 글꼴에서 기역만 누르시면 궁서가 나옵니다. 궁서 선택해 주시고 언어에서 다시 영문으로 바꿔줍니다. 글꼴에서 기억을 눌러서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언어를 대표로 바꿔야 됩니다. CPT는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장평은 95로 바꿔주시고 자가는 5로 바꾸겠습니다. 설정 누르시고 추가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는 문제지와 저희가 만든 정답이 동일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